안녕하세요. 화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어, 성경 읽기 프로그램 첫날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시니, 제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참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너희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축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돌아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고주수에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시 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손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신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볼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광기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을 것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이 그 그때 인자의 신주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이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열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니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지 일, 다 일어날 일어날이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이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 하리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갖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두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임하...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을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 올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위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아멘. <목소리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말씀하신 것들 중 일부분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잡히기 전에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기에는 첫째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과 둘째 마지막 환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셋째, 인자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면서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이 장을 읽으시면서 24장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깨어있으라라는 경고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읽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덧붙여 묻는 것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전 파괴가 일어날 때에 대한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종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요. 만약에 예수님의 대답이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이라면 그리고 제자들이 던진 두 번째 질문 역시도 성전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예수의 재림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같은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동떨어진 다른 날일까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염두에 두고 이 대답을 하셨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전 파괴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처형으로 말미암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 뒤에 말씀하신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기 개인에게 닥치는 그 마지막에 대한 예상일까요? 아니면 그와는 상관없이 예수 재림의 시대에 있을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꼭 답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성경읽기와 그 방식에 대하여 또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